자 7장 혈액, 면역 어, 혈액과 면역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인지 설명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리뷰 복습 골격계를 잠시 한번 살펴보고 혈액, 면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격계 우리가 봤을 겁니다. 자, 골격이 어떤 기능을 가지느냐. 당연히 첫째, 지지, 지지작용, 보호작용, 운동작용, 조혈작용, 저장작용. 어? 저장작용이 뭐고, 조혈작용이 뭘까?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 뼈의 성분이 되게 유기질 한약 30%, 무기질 약 45%. 그리고 무리 한 25% 차지하고 있더라. 그 다음, 뼈 세포에는 조골, 골을 만드는 세포, 조골 세포가 있고, 골 세포, 그리고 골을 파괴시키는 파골 세포가 존재한다. 그 다음, 뼈 발생, 골화. 그 다음, 골수에서, 골수에서 이와 같이, 조혈작용을 하는 적골수도 있고, 조혈작용은 정지된 지방이 대치되어 있는 황골수도 있고, 교질상으로, 여기서 교질상 그러는 게 자주 나옵니다. 교질상, 영어로는 콜로이드 그러는 물질입니다. 콜로이드. 변한, 뭐, 이런 골수도 있다. 그 다음, 이렇게. 골 구조에서 지금 보시면은 치밀골과 해명결 골 비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 다시 한번 보시고. 자, 나머지. 그 다음, 뼈, 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어요. 이때, 자, 운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다음 유전 종족이 어떤 영향을 연령이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자, 이 30대가 골질량이 최대가 됩니다 최대가 돼요 그 이후에는 유지하다가 45세 이후에는 일정 비율로 감소합니다 그 다음 폐경기 이후 첫 5년 동안 급격히 감소합니다 급격히 감소합니다 70세 이후에는 노인성 골다공증이 증가합니다. 연령에 따라서 이런 변화가 옵니다. 그다음 알코올과 과량의 카페인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당연히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배설을 촉진하니까 결코 뼈에 이롭, 뭐 이로운 형태는 지금 작용을 주질 못합니다. 그 다음, 니코치는 어떤 영향을 줄까? 에스트로겐은 어떤 영향을 줄까? 칼슘은 최대 골 질량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 칼슘만 필요할까? 아닙니다. 인도 같이 뼈 구성 물질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 나트륨, 소디움을 과잉 섭취했다. 너무 짜게 먹었다. 이때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칼슘 배수를 촉진하는 여인에 의해서 또 노인성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 얘기는 노인이 될수록 이렇게 나트륨 식염 섭취량이 많아진다? 지금 이렇게 어떤 통계가 나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한번 관심 가지고 한번 보세요. 관심 가지고. 그 다음 식이섬유를 과잉 섭취할 때 예로서 이 칼슘 흡수에 방해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피틴산, 피틱애시드에서 피틴산, 수산. 수산을 다른 말로 옥살산이라고도 이름을 부릅니다 옥살산 피틴산 옥살산 이게 칼슘하고 칼슘을 칼슘하고 칼슘을 흡수를 방해를 해버립니다 옥살산 칼슘 옥살레이터 침전이 되어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칼슘 흡수를 저해하고 체내 이용률을 저하시킨다. 바이타민 D가 부족해도 칼슘 섭취가, 섭취에 문제가 발생하잖아. 그래서 골다공증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 성장 호르몬은 당연히 연골과 콜라겐 합성을 자극을 해주고 칼시트리올 생성과 칼슘 흡수를 증가시켜 줍니다. 성장 호르몬, 그 다음 갑상선 호르몬은 만약 과잉 시에는 뼈에서 칼슘 용출 증가로 골다공증을 유발합니다. 과잉 시에, 그 다음 부족 시에는 어린이 성장 지연, 어른, 뼈 대사율 감소가 되겠고 인슐린 도 영향을 줍니다. 자, 조골세포에 의해서 콜라겐 합성을 인슐린이 촉진을 해주고요 그러기 때문에 자 부족시에는 성장지연 골질량 감소가 일어납니다 인슐린이 뼈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조골세포에 의해서 콜라겐 합성을 촉진을 해주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 혈중의 칼슘 농도가, 칼슘 농도가 조절하는, 칼슘 농도 조절하는 호르몬이 뭐가 있냐? 부갑상선 호르몬. 자, 혈중 칼슘 농도 저하 시에 부갑상선에서 분비를 합니다. 그러면 뼈로부터 칼슘이 용출, 녹아져 나와서 혈액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장에서는 칼슘 빠져나가는 걸 방지를 하고 신장에서 칼슘 재흡수를 증가시켜 줍니다. 그다음 칼시토시 칼시토닌은 부갑상선 호르몬과 반대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혈중 칼슘 칼슘 농도가 높아졌다 높아져 있다면은 혈중 칼슘 수준이 높아져 있다. 갑상선에서 칼스토닌을 분비를 해서 뼈에 칼슘을 빨리 들어가도록 침착을 증가시켜줍니다. 그리고 신장에서는 칼슘 재흡수를 방지시켜줍니다. 재흡수 감소시켜줍니다. 그 다음 바이타민 D 자, 바이타민 D가 바이타민 D 다른 말로 코레칼시페롤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바이타민 D, 바이타민 D3 자, 바이타민 D3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칼슘 흡수를 어떻게 증가시켜 주느냐 그, 그 메커니즘입니다 자, 7 대하이드로 코레칼스테롤 여기 DE 그러면은 뭐가 없는 그러니까 디하이드로 자 이것이 피부 자외선에 의해가지고 코레칼시페롤로 코레칼시, 만들어지고 간에서 25번 위치에 알코올 수산기를 가졌는 바이타민 D3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신장에서 다시 1번 위치와 25번 위치에 이렇게 알코올기가 결합된 형태의 바이타민 D3로 만들어지고 나서 칼슘 흡수를 증가시켜줍니다. 다시 말해서 바이타민 D가 필요하다. 칼슘 흡수에 어떻게 도와주느냐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25(OH)2 알코올기 가진 비타민 D3는 활성형으로 활성형 비타민 d 3가 소장에서 소장에서 칼슘 흡수를 촉진시켜 줍니다. 그다음 인 흡수도 촉진시킵니다. 뼈를 형성해 줍니다. 뼈 형성을 촉진해 줍니다. 자, 이런 역할을 한다. 그다음 만약에 칼슘과 관련된 질병, 질환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구루병, 골연화증, 뭐 골수염, 관절염, 척추질환, 골절, 탈구, 뭐 염좌 이런 형태의 뼈와 관련된 질환들이 있다. 자,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장에 혈액과 면역. 자, 혈액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 조성. 혈액 구성 성분이 뭐냐? 그다음 혈액의 기능이 뭐냐? 자, 이상 현상에 대한 기전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메커니즘 설명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할 정도 같으면은 에, 뭐그 정도까지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응? 에, 일단, 영양과 관련된 부분에는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면역 시스템, 면역계 기능 구성을 이해하고, 면역 반응, 그 다음, 면역계 관련 질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질환까지는 그렇게 뭐 원인 이런 걸 하려 고 그러면은 뭐 전문 의사나 이런 정도 같으면은 또 모르는데 너무 깊이까지는 에 우리가 알면은 좋겠지만은 거기까지는 못 들어가더라도 적어도 영양사 국가 시험 대비한 요점 정리된 내용에 들어있는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 자 그다음. 피 피를 갖다가 우리가 자 여기 보시면 익히 잘 들어본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자 피를 자 헤파린을 튜브에 넣어 헤파린을 넣는다는 얘기는 피가 응고되는 걸 방지하는 겁니다. 응고 방지 물질이 헤파린입니다. 자이 응고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심분리를 해버립니다 원심분리를 한다는 얘기는 밀도 밀도 차이에 의해가지고 밀도가 큰 것은 아래쪽으로 밀도가 가벼운 것은 위쪽으로 분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심분리를 하고 상층만을 회수하면은 혈장이 됩니다 자, 혈장이에요 영어로 플라즈마그룹니다 혈장 그리고 밑에 뭔가 깔아 앉아 있는 좀 무거운 층이 있는데, 이게 지금 레드 브로드셀 적혈구입니다. 적혈구요 그리고 그 사이에 간격의 뭐 버피 코트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백혈구 혈소판이 이 부분에 원시 분리돼서 나옵니다. 자, 나오니까. 백혈구, 뭐, 혈소판하고 아래쪽에 적혈구를 합해서 우리가 혈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위쪽에 상태를 혈장, 포라즈마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자, 이거 피가 응고되는걸 방지하지 않고 그냥 피가 응고되도록 둬버립니다. 자, 혈액을 30분간 그냥 방치하면은 밑에 이제 이와 같이 해파린을 넣었을 때와는 다르게 응고가 되어버려요 자 혈액 응고 되잖아 그 혈액이 응고되고 낳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혈병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위쪽에 액체 상태에 있는 걸 그냥 시름해서 혈청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혈청 혈장 뭔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원심분리를 그러니까 피가 응고되지 않도록 해서 원심분리를 했을 때는 혈장이고 응고되고 난 위층에 상층에 나와 있는 액체 상태는 혈청이라고 이름을 부르자 자, 혈청을 혈청이라고 부르자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고 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상세하게 에, 자, 영어로 지금 되어 있는데 위쪽에 자 플라즈마 플라즈마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 자 이런 물질들이 들어가 있다 그다음 아래쪽에 제일 아래쪽에 여기에 적혈구가 보이죠 그죠 그다음 여기에 백혈구가 보입니다. 백혈구, 자 종류들. 이건 뭐 우리 말로 했는 것도 읽기 힘드는데 영어로 이거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한번 하세요. 자, 그럼 혈액에혈액에 성분이 어떤 성분이 있느냐? 지금 보시면은 수분이 수분이 혈장 무게의 약 93%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전해질에 자 이런 종류의 물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백질도 있고 단백질의 주요 단백질 성분은 알부민, 글로브린, 피브리노겐 그 다음 영양소에는 자 이런 영양소 포도당과 포도당 당류 100ml에 70에서 110mg 70에서 110 당뇨병 기준 100ml에 70에서 110그 다음 아미노산도 있고 지질도 있고 코레, 코레스테롤도 있습니다 당연히 노폐물이 또 존재합니다 혈액 속의 노폐물 요소 형태의 질소 그 어디? 이 질소는 단백질 대사산물로 나오는 요소입니다. 10에서 26mg r 100ml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요산도 자 3에서 7mg 100ml당 요산도 이렇게 배출됩니다. 요산이 배출이 안 되고, 양이 많고, 이제 몸속에 사인다. 그것이 이제 통풍이잖아. 그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자, 해모그로빈이 파괴되고 나서 이제 배출되는 빌리루빈. 빌리루빈이 0.2에서 한 1.2mg 빌리루빈. 이 빌리루빈 양이 너무 많다. 그러면 황달이 나타납니다. 황달.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자, 크레아티닌, 크레아틴 대사물. 자, 이거, 처음 들어본 내용일 수도 있죠. 크레아틴, 크레아틴이 몸속에 있는데, 크레아틴이 노폐물로 크레아티닌으로 요 중에, 아니, 혈액 중에 빠져나옵니다. 혈액 중에 빠져나온다는 얘기는 사실 나중에 신장에 가서 우리 에, 뇨, 뇨 중에 오줌 중으로 나옵니다. 어느 정도 0.7에서 1.3mg 크레아틴이 몸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여러분 ATP만 생각하고 있죠. 에너지 주는 에너지원을 ATP가 고갈되면은 ATP를 만들어주는데 크레아틴이, 크레아틴이 사용됩니다. 자, 요 관계를 보시고. 그 다음에 알부민 글로브린. 자, 이 글로브린 특히 면역 관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그 다음 전해질에 뭐가 가장 농도가 가장 양이 많은지 보세요. 당연히 소디움이겠죠. 135에서 145mL, 미리몰 이게 몰 농도입니다. 미리 몰 농도입니다. 그 다음 많은 것이 칼슘 아니, 양이온으로서는 칼슘 4.5에서 5.6 포타슘 3.5에서 5.0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소디움, 그 다음 음이온으로는 염마이온 NaCl, 식염을 우리 주로 섭취를 많이 하니까 소디움 들어가면 클로라이드 양도 많아질 수밖에 뿐입니다. 그 다음 있는 것이 하이드로젠 카보네이트 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 그 다음 황산이온도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피 속에 굉장히 다양하죠? 크게 나눠가지고 혈액 조성은 이렇게 나누자 혈장이 55에서 58% 세포 성분이 40에서 한 45%. 세포성분이란 건, 이렇게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자, 이걸 우리가 세포성분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혈장 속에는 수분이 91.5%, 단백질이 약한 7%. 자, 7%에, 알부민 글로브린, 피브린 오겐, 뭐, 프로트롬빈. 자, 글로브린 면역 관계되어 있습니다. 알파그로브린, 베타그로브린, 감마그로브린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백혈구는, 자, 종류를 또 어떻게 세분화할까? 과립구, 단핵구, 림프구, 림프구, B세포, T세포, 면역 관계되는 종입니다. 과립구의 호, 호중구, 그러니까 중성을 좋아하는, 호산구, 산성 영역을 좋아하는, 호염기구, 염기, 염기성 영역을 좋아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혈액조성을 우리가 봤고, 그 다음 뭐 비율, 수명, 자 이렇게. 과립구에 보시면 호중구, 호산구, 호염기구가 거의 수명은한 10일 정도입니다. 10일 정도. 보시면, 호중구가 하는 역할이 강한 식균작용, 급성염증 시에 증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호산구는 기생충방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염기구는 엘러지 유발, 그 다음에 혈액응고방지작용을 합니다. 그다음 위에는 호중구, 호상구, 호염기구는 과립 형태를 띠고 있는, 과립의, 과립 형태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과립 백혈구라고 하고 밑에는 과립이 안 보여요. 그래서 무과립 백혈구에 림프구하고 단핵구가 있다. 자, 림프구는 T림프구, B림프구 나눴고, 자, 비율, 수명을 한번 보시면은, 림프구 수명이 2, 3일 정도로 아주 짧아요. 자, T-림프구는 세포성 면역 반응, 사이토카인 생성. B-림프구는 체액성 면역 반응, 항체 생산. 자, B-림프구, 항체 생산. 단핵구. 자, 수명 깁니다. 한, 한 200일 정도 돼요. 강한 식균작용. 만성염증 시에 작용을 하는 단핵구. 자,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여기에 다 막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 뭐, 이해한다는 것 보다도 일단 좀, 음, 기억은 좀 해, 해 주세요. 기억은. 자, 그 다음. 혈액 조성, 앞쪽에 이제 쭉 거의 대부분 한번 본 내용인데 좀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혈액 구성은 혈액 부피로 한 55% 혈장, 그 다음 45% 혈액세포 혈소판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헤마토크립트라고 하는, 자, 이 용어가 아마 여러분들 나올 거예요. 전체 혈액 양에 대한 적혈구 비율입니다. 적혈구 비율이에요. 자, 정상 남자에는 한 40에서 54%, 여자는 한 37에서 47% 정도. 남자가 조금 더 높습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나? 빈혈 진단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그다음에 혈청은 히브리노겐 혈액 응고 단백질이 제거된 혈장을 우리가 혈청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혈액 특성에 한번 봅시다. 여기에 평균 혈액 양이 체중 1kg에 약한 80에서 85ml 정도 정상 범위입니다. 이 범위가 벗어난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 혈액의 삼투 농도 그러는 거 저번에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 봤잖아요. 그죠? 약 300mOsm 이렇게 했을 거예요. 285에서 295 사이가 정상 범위다. 그다음 혈액의 pH는 7.35에서 7.45. 그러니까 7. 우리가 일반적으로 7.4, 7.3 플러스 마이너스 0.5 0.05 만약에 pH가 이 영역 바깥으로 벗어난다 그러면 바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pH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 값을 유지하고 있을까 이유가 원인이 혈액이 완충 용액입니다. 완충 용액. 완충 용액이 뭐냐? 어떻게 해서 완충 용액으로 작용하느냐? 자, 이걸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자, 완충 용액. 혈액은 완충 용액이다. 그 얘기는 pH 변화가 외부에서 만약에 강한 산이나 염기가 들어오더라도 pH 변화가 거의 없이 이 정상 영역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네, 완충 용액이다. 자, 이걸 생각을 하시고 완충 용액이 왜 완충 용액으로 작용하느냐 자, 이 부분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지금 이해가 안되더라도 다음에 또 한번 완충 용액 어떻게 만들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산소 분압이 P, 그러니까 pressure 해서 압력 약자입니다. 산소 분압을 PO2,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분압을 P pressure CO2.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혈액 속에 산소가 들어있는 그 양을 압력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80에서 100mHg. 1기압이 1013mHg. hg는 수원입니다. 수원 기둥으로서 압력을 표현을 했, 했습니다. 그 다음, CO2 35에서 45mHg. 자, 이렇게. 자, 혈액에 하는 역할이 뭐냐? 첫째 물질 운반입니다 영양소 운반해야 됩니다 산소 운반해야 됩니다 노폐물 운반해서 배출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 체액 항상성 유지 간질양 세포 외액과 내액 세포 사이에 용액이 있잖아 그 다음 체액양 이온분포 pH 유지 이런 것들을 일정한 조건을 유지시켜줘야 된다. 체액이. 호르몬 운반작용을 합니다. 표적기관으로 호르몬을 운반합니다. 그 다음 체온유지 열을 각 부위로 분포시켜 체온을 조절한다. 그 다음 신체보호작용 혈액, 응고, 면역작용 이건 신체보호작용으로 우리가 볼수 있다. 자, 혈액이 이와 같은 기능을 한다 자 나중에 자료 올려줄게요 자, 혈액 정상 범위 남자 여자에 따라서 차이가 나죠 그냥 그렇죠? 차이가 나는 거 참고 만 하시고 그 다음 자 혈액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조혈 자 혈액이 만들어질 때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 그림에 태아기 및 출생 후에 조혈 장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태아기에서는 간이나 비장에서 혈액이 사실 지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생합니다. 출생하고 나면 은 출생 후에 자 이렇게 변화가 옵니다. 출생 후에 두개골, 골반, 늑골, 흉골, 척추 자 이런 데서 혈액이 만들어지고 장골에서는 이렇게 한 20, 한25 정도 이후에는 장골에서 이렇게 혈액이 만들어지는 건 급격히 떨어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린아이 태아기와 우리 출생 후에 혈액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한 것이 지금 이제 조혈 이야기입니다. 조혈 모세포에서 혈액이 만들어지는데 태, 배아에서는 난항 낭에서 시작을 하고요. 임신 한 3개월에는 간비장으로 혈액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이동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골수에서 조혈모세포로 분화되어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자, 조혈모세포는 이와 같이 크게 골수계의 전구세포가 있고 림프계의 전구세포가 있습니다. 자, 골수계에는 이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드는 전구세포가 골수계 전구세포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 림프계에서는 이와 같이, 뭐, B세포, T세포, NK세포, NK, natural kill, 자연, 그, 사멸. 그러니까 뭘, 자연 사멸 사멸시켜주는 그 세포, 이런 것들이 림프계 전구세포에서 만들어진다. 그다음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도 되겠다. 자 방금 얘기했는, 자 이와 같이 림프구와 이 골수 골수계와 림프계로 우리가 앞쪽에서 나눴자, 그죠? 자 나눴을 때 골수계는 이와 같이 골수계 전구세포에서 뭐 수지상세포 만들어지고 그 다음, 골수계 전구 세포에도 이와 같이, 호중구, 뭐, 단핵구, 단핵구가 대식 세포 만들고, 호중구, 호산구, 호염기구, 혈소판, 뭐, 적혈구, 자, 이런 것들이 골수계 전구 세포에서 이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 림프계에서는 전구 세포에, 자, 자연사례 세포, NK세포, NK세포, 그 다음 밑에, 림 자연사례세포, T세포, 정구에서 T세포, B세포, 정구세포에서 B세포, 그 다음 수지상세포, 자, 이렇게. 줄기세포에서 이제 골수계와 림프계, 각 이렇게 만들어진다. 조혈. 자, 조혈. 오케이. 그 다음, 혈장. 어, 혈장 단백질에 감막으로 우리는 항체성분이다. 세망, 내픽에, 그 다음에서 다른 단백질들은 간에서 합성된다. 혈장 단백질, 혈장 단백질의 기능. 자, 기능. 뭐 기능은 앞쪽에서 우리가 설명했는 부분과 뭐, 중복되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고. 그 다음, 적혈구. 자, 적혈구는 포유류에는, 우리 인간같이 포유류에는 적혈구에 핵이 없습니다. 핵이 없어요. 보유를 제외하고는 적혈구의 핵을 가지고 있어요 자, 모양이 원반모양이고 이와 같이 원반모양 옆에서 본 모양 위에서 본 모양 자 이렇게 원반모양이고요 표면적 귀를 높여서 효율적으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원반모양을 띄고 있다 수명은 약한 120일. 그 다음, 간과 지라에서 적혈구가 제거됩니다. 적혈구 한 120일 수명 끝나면은 제거가 되어야 되잖아. 간, 지라에서 제거된다. 그 다음, 적혈구 뭐 형태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우리가 거대 적혈구 아구성 빈혈 내용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어떻게, 자, 만들어지느냐. 지금 보시면 골수에서, 자, 적혈구의 간세포에서 이제 만약에 엽산이나 바이타민 B12가 결핍되었을 때이 거대적 아구, 적혈구가 만들어져 니다 만약에 이것이 풍부하다면 정상적혈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영양분이 문제를 엽산과 바이타민 B12. 적혈구 만들어질 때 엽산과 바이타민 B12가 일단 충분히 공급되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보고 자그 다음 나머지 뭐 적혈구에 방금 얘기했는 엽산 자이 붉은 글씨로 3번 엽산 DNA 합성 세포분열에 필수적입니다 신경관 손상이나 거대적 아구성 빈혈을 일으킵니다 바이타민 B12 외제인자 엽산 작용에 극소량이 필요하고 식품으로 섭취해야 된다. 자, 비타민 B12로 다른 말로 이제 코발라민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코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발트를 Co, 코발트를 가지고 있어서 코발라민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C o 코발트 자 코발트 자, 나머지 엽산 부족할 때이여 이 태아 보시면은 신경관이 손상돼 가지고 이와 같은 태아를 만들어냅니다 그다음 나머지 부분은 자 뭐 위쌤 펩시노겐 자이 부분은 뭐 소화협수 쪽에 관여하도록 하고, 하고 자 보시면은 해모글로빈이 어떻게 구조 어떤 모양을 띄고 있느냐 자헤모글로빈 분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보시면은 안쪽에 안쪽에 철, 철이 철 여기에 질소 요 오각고리 모양 자, 요 구조를 피롤 구조라고 그래요. 피롤. 피롤 구조가 하나, 둘, 셋, 네개의 피롤 구조에 철, 철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해모그로빈이 똑같은 내용이요. 해모그로빈이 어떻게 산소를 공급해주냐 운반해주느냐 여기에 제일 아래쪽에 식을 한번 보세요. 산소 내분자를 해모그로빈이 결합해서 이와 같이 옥시해모그로빈 상당하죠. 산소 내분자를 내분자와 결합을 해서 산소를 공급해 줄수 있다 자, 산소를 공급해 줄수 있다 그 다음 적혈구 파괴 나왔는데 수명은 약 120일이라고 봤고 간 비장에서 파괴되는데 해모그로빈 햄은 그로빈과 햄으로 분리가 되겠지. 당연히 글로빈은 다시 아미노산으로 재이용이 가능하고 해모글로빈의 헤몬 철 이온과 분리해 가지고 철 이온은 만약에 적혈구 생성에 또 재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재이용되고 자. 포피린 꼬리 열려서 담록소 형성을 하고 환원되어서 빌리루빈이 되고, 알부민과 결합해서 간으로 가고, 글루콘산과 그 결합도 하고, 등등. 다시 말해서, 최종적으로, 헤모글로빈이 자, 비장에서, 간이나 비장에서 이제 폐 파괴되어 가지고, 이와 같이, 자, 빌리버딘을 거쳐서, 빌리버딘을 거쳐서, 빌리루빈으로 만들어지고, 빌리루빈이 결국에는 바깥으로 뭐 시비지장으로 배출된다. 그래서 결합 빌리루빈이 수용성입니다. 그래서 담즙에 노란색을 띈다. 자, 황달은, 황달은 간 손상 시에 직접 빌리루빈이 체내에 증가하고 뭐 담도 폐쇄 시에도 담도 폐쇄 결국에는 이 빌리루빈이 담즙으로 나중에 재 이용이 됩니다.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빌리루빈이 몸속에 계속 증가한다. 그러면은 색깔이 피부에서 나타나는 색깔이 노랗게 보입니다. 그 여러분 피부에서 나타나기보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데가 어디입니까? 피부에 나타나기 전보다 가장 미리 나타나는 게 눈동자잖아. 그죠? 눈동자가 가장 민감합니다. 자, 그래서 황달 문제. 그 다음, 빌리루빈, 황달, 뭐, 그 다음에 빈혈 관련 문제. 빈혈, 왜 빈혈이 발생되냐? 당연히 뭐 전체 혈액량이 감소해서 적혈구 감소하고, 헤모글로빈양 감소하고, 당연히 이래되면은 빈혈 올 수밖에 뿐이잖아. 그죠? 그래서. 빈혈의 주요 어떤 요인이 첫째 철부족 그 다음 적혈구는 뭐 숫자는 상당 부분이 정상 범위에 들어가는데 적혈구가 적혈구 역할을 못하는 적혈구가 있단 말이에요 적혈구가 적혈구 역할을 못해 그런 적혈구가 지금 보이는 게 겸상 적혈구. 거대 적아구 모양을 띠는 적혈구에 의해서 빈혈 유발. 어? 그 다음, 뭐, 용혈성 빈혈. 이거는 적혈구가 너무 과다하게 파괴가 되어버리는 이런, 어, 빈혈입니다. 유전이나 뭐 후천적인 뭐 요인에 의해서. 그 다음, 이제 악성 빈혈이 문제는, 위수축 또는 유전으로 인해서 바이타민 B12 흡수를 못하는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적혈구 만들어져야 되는데, 바이타민 B12 부족해가지고, 적혈구 거대 적아구형 적혈구 만들어져 버리잖아. 그죠? 그러면은 적혈구 역할 못하잖아. 자, 그 다음, 재생 불량, 불량성 빈혈. 여기는 골수 이상 있는 경우. 자, 이렇게 해서, 적혈구 WHO의 빈혈 판정 기준이, 자, 이렇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성인 남자가 여자보다는 어때요? 값이 1이, 더 높아요. 자, 해모그로빈 그램퍼 데시리터. 데시리터, 그랬으니까, 1리터는 1000ml지. 그러면 데시카만 10분의 1이니까, 다시 말해서, 데시리터는 100ml야. 100ml 속에 해모글로빈의 양이 12, 남자 같으면 13g, 여자 같으면 12g, 임산부는 뭐 11g. 그 다음, HCT, 이게 무슨 값이라고 했습니까? 앞쪽에서 적혈구 양 값, 전체 혈액 중에 적혈구 양 그러는 거로, 헤마토크리트 그러는 값이 나왔죠. 그겁니다. 자, 성인 남자 39%, 성인 여자 36%, 임산부는 조금 33. 자, 이렇게. 그러니까 빈혈인지 아닌지 기준을 우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 다음 당화혈색소 자, 당화혈색소 자, 이거는 주로 혈당치를 나타낼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당뇨병 환자 진단 관련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적혈구의 해모그로빈에 포도당이 비효소적 방법으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걸 당화혈색소라는 값으로 우리가 나타냈습니다. 자, 왜 이게 이 갑이 혈당 당뇨병 진단 환자 관리에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하면 적혈구 수명은 약한 120일로 120일 카면 3, 4개월 3, 4, 4개월 당화혈색소는 한 2, 3개월 동안 혈당치를 평균 혈당치를 의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 이 값을 당뇨병 환자 관리하는 데 필요한 갑이다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뭐냐 자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 적혈구 얘기 됐고 이제 백혈구 얘기를 합시다 백혈구 자, 백혈구는 핵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헤모그로비는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죠 적혈구에 해모그룹이 있고, 백혈구에는 핵과 미토콘드리아 다 있습니다. 자, 아메바 운동으로 모세 혈관 벽의 구멍을 통해 조직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가야 이렇게, 어? 호중구, 아까 탐식작용, 공격의 제1선에서 어떤 드론 외부 침입 물질을 제거를, 방어를 할 수가 있잖아. 어? 그래서 농을 형성해 줍니다. 호산구는 기생충 방어를 해주는데 기생충 막을 손상시켜 버려 가지고 기생충을 방어를 해 줍니다. 그 다음, 호염, 호염, 호염기구는 자, 히스타민이나 해파린 이와 같은 활성물질을 방출하거나 방출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 비만세포 있고 무과립 위쪽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과립 형태 과립 형태를 가졌는 백혈구고 이건 이제 무과립 형태입니다 무가립 형태의 단핵구, 단핵구, 식균작용, 대식세포, NK세포, 감염이나 종양세포의 변화를 인식을 하고 살해시킬 수 있는, 자 이런, 인터페론이나 뭐 어떤 수용성 인자, 이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다음 림프구가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한다 그러니까 이게 내 몸인지 외부에서 왔는 어? 그러니까 내 몸이 아닌 외부에서 왔는 것인지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이거 구분을 해야 되잖아 그죠? 적군끼리 막 싸워가지고 둘다어 죽어버리는 이런 결과가 전쟁터에서 가끔 일어나죠 왜냐 적군인 줄 알고 공격을 했는데 보니까 아군이야 그래 둘다 죽어 자, 이런 경우 구분이 안 돼가지고 잘못되어가지고 문제 일으키는 경우 많죠 지금 우리 몸에도 그런 질병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백혈구의 식세포작용. 자, 뭐, 백혈구 역할은, 뭐, 우리가 익히 아는 거니까. 자, 백혈구 종류와 기능, 앞쪽에서 우리 또한번 봤습니다. 맞죠? 자, 이거는 앞쪽에서 봤으니까 됐고. 그 다음, 다양한 조직에 조, 존재하는 대식세포의 유사세포. 다시 말해서, 대식세포인데, 이거를 각 조직에서, 각 조직에서 에 하는 역할을, 역할했다그 조직의 이름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폐에서는 폐포대식세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간에서는 이걸 이름을 쿠퍼세포라고, 쿠퍼세포라고 얘기를 한다. 장에서는 장관대식세포, 뇌에서는 소교세포라고 보셨죠? 그 다음, 뼈에서는 파골세포입니다. 신장에서는 사구체 간질세포라고, 결합조직에서는 조직구라고 이름을 부르는 이런 대식세포의 각 역할을 하는 조직에 따라서 이와 같이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있다. 근데 실제로는 다 대식세포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대식세포, 식세포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세요. 미생물 혹은 뭐 수용성 입자가 자 세포 내로 들어옵니다. 들어왔어. 그러면은 이걸 이제 감싸가지고 용해소체가 들어가서 자 소화효소로서 이걸 완전히 녹여버립니다. 소화된 세균이 이제 부분적으로 소화된 세균도 있고 뭐 소화되지 않는 물질들도 있는데 이거 나머지 찌꺼기는 이제 세포 바깥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시킬 수 있잖아. 자, 이렇게 식세포 작용을 우리가 유튜브로 한번 보자. 시작. 방금 얘기했는 자, 자료를 줄 테니까 나중에 집에서 한번 열어보세요. 그 다음 <웃음> 혈소판 혈소판과 지혈 관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혈액이 우리 어떤 피부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혈액이 쏟아져 나온다. 이걸 빨리 이렇게 지혈이 안 되면은 혈액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이러면 바로 생명의 지장이 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떻게 지혈을 어? 지혈을 해주느냐 그 지혈 그 메커니즘이 지금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혈소판이 자, 혈소판이 골수의 거대 핵세포의 세포질 일부가 떨어져 혈액으로 나온 것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혈소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혈소판이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액 응고인자를 합류하고 있다 이 얘기에요 그 다음 핵은 물론 없습니다 혈소판이 혈액 성분 중에 가장 작아요 수명도 7일로 짧습니다 만약에 혈관 벽이 손상이 됐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혈소판이 부착되고 응집 일어납니다. 그리고 칼슘이 작용되고 혈전을 만들어서 지혈을 시킵니다. 자, 이 과정이 이 과정이 지금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은 이제 이겁니다. 혈소판이 나오고 혈관이 당연히 에 혈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수축도 되고 손상된 혈관에 이제 피를 나가도 나가지 않도록 가능한 막고 혈소판이 자 이렇게 혈액을 응고시켜 가지고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야지. 자, 이렇게 혈액 응고가 자, 이 과정이 혈액 응고 과정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뭐뭐 뭐 이런, 이런 이런 경로를 통해 가지고 뭐 피브리노게 피자뭐 트롬 트롬빈이 피브리노게인을 피브린으로 만들고 피브린 중합체에 의해서 혈액이 응고된다. 자, 이 내용 일일이 우리가 다 알아야 될 정도는 아니다. 보시고 그다음. 자, 항 고름이 뭐냐? 자, 고름이라고 그러는 게 앞쪽에서 우리 자 감염된 조직에 침투한 세균에 대항하여 식균작용을 한 결과 많은 백혈구는 세균의 독소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때 감염된 조직세포에 파괴된 모세혈관에서 들어온 적혈구가 죽은 백혈구와 함께 섞여 그러니까 뭐 적혈구, 백혈구 함께 섞여 축적되어 있는 상태 이게 고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응고 혈액이 응고되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응고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 항응고 기전 그러니까 앞쪽에서 우리가 혈액 채취해 가지고 그 봤을 때 항응고제 뭐 하나 봤었죠? 앞, 아, 앞쪽에 뭐, 뭐가 나왔습니까? 와, 발인이 나왔습니까? 아니죠? 자, 일단, 항, 혈전을 용해 시키면, 용해가, 식, 혈전이 만들어졌다면 그 혈전을 녹여낼 수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혈전이 안 만들어지도록 사실 우리 몸이 유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관 속에 혈전이 만들어지고, 만약에 피가 응고가 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전 만들어져서 바로, <웃음> 혈관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끔찍하죠? 뇌에 가는 혈관 막아버리고, 심장에 가는, 어, 심장에 혈관 막아버리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이 응고가, 응, 항응고가 필요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정상적인 혈액에서 혈액 응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맞죠? 자 손상되지 않는 정상적인 혈관은 헤파린과 유사한 분자 즉 트롬보모듈린과 같은 분자를 분비함으로써 혈액 응고를 막습니다. 그리고 일산화질소, 자 NO, 나이트릭 옥사이드와 프로스타그란딘을 분비함으로써 혈소판 응집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혈액 속에서, 혈관 속에서 응고가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그게 항, 응고, 응고가 일어나지 않는 게왜안 일어나느냐? 그 이유가 지금 여기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혈전이 생겼다면 혈전을 어떻게 용해 시킬 것이냐? 녹일 것이냐? 자, 이런 문제들, 물론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그 다음. 우리가 혈액형과 수혈 관계 자, 혈액형과 수혈 관계.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거의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응? 어? 보고 넘어가면은 어떨까 싶은데. 문제. 자, 일단은 ABO식 혈액형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있냐 하면은 적혈구 표면에 항원 응집원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응집원 A, B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혈장에는 항체 항체가 있습니다 응집소 있는데 안티 A, 안티 B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이 응집원 자 응집원 응집원 A와 응집소 알파가 만나거나 응집원 B와 응집소 베타가 만나면 응집반응이 일어나버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느껴지면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 그럴 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그냥 보도록 할게요. 자, 자, 자기가 A형, B형, AB형, O형 중에 하나 해당이 될 겁니다. 맞죠? 그럼, 자, A형은 적혈구 표면에 항원 A가 A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혈장에는 항 항체로 anti B 항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B는 이와 같이 표면 항원에 B를 가지고 있고 혈장에는 항체를 항 A 항체를 가지고 있다. AB형은 표면에 AB형 다 있고요. 항체는 없습니다. O형은 항원은 없어요. 그런데 항체는 네. 항A, 항B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자자 자 여기에 보시면 은자 만약에 공급자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공급자의 지금 정상 혈액과 응집 혈액 자, 자 여기 보시면은 응집 혈액 자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응집이 다돼 버렸는 경우가 어디가? 응집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공급자, 자, 수혈, 자, 이게 공급자입니다. 피를 제공해주는 사람입니다. 수, 수혈자, 그러니까 피를 받는 사람입니다. 자, 내가 만약에, 만약에, 자기가 A 형이다면은 A 형이다면은 어때요? A 형이 피를 응집되지 않, 않고 받을 수 있는 피는 어떤 피 피를 받을 수 있는지 보세요. 자, 내 내와 같은 A 형 피는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죠? 좀... 저, 나와 같은 A형 P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 O형 P는 받아도 응집이 안 됩니다. 그렇죠? 나머지 B형이나 AB형 P를 받으면 P가 응집이 되어버려요. 만약에 내가 A형인데 B형 피를 수혈을 해 버렸다.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끔찍하죠. 끔찍하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B형 같으면은 O형과 자기 혈액형. 그다음 만약에 AB형이라면은 어때요? 다 받을 수가 있죠, 지금. 그렇죠? O형 같으면 자기 O형 이외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앞쪽에 설명한 항원 과 항체 관계입니다 항원 항체 관계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관심이 뭡니까 A, B, A, B형 O형은 항원이 어떤 항원 적혈구에 어떤 항원이 결합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어, 뭐가 결합되어 있는지 차이가 뭔지 차이가 뭔지 한번 알아보세요 어? 어? 자, 지금 얘기했는 것이 응집반응 설명했는 겁니다 그 다음 RH형 있다 태아일 때 자 그러면은 면역 잠시.